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소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만 듣고 실질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 번도 확인해본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변화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 4월 기준에 인구가 230만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2022년도도 마찬가지 230만이지만 2012년도에도 인구는 230만이었고요. 1 3년도에도 230만, 2015년도에도 237만 2018년도에도 237만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감소가 되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항상 230만 후반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인구는 거의 정지선에서 왔다갔다 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저도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보면 뭐 인구가 빠져나가서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투자를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하고 팔아먹고 다시 나가는 그런 어떤 인구 유입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도 인구는 237만 마찬가지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 인구는 230만 뭐 경북이나 대구나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만 은 이런 뭐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시피 그리고 이런 어플이 아니라도 인구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 말만 듣고 카드락하는 뉴스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 분들 한분이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족구 운동을 하는 분들 예천이다, 김천이다, 영천이다. 뭐 대부분 대구의 위성도시 쪽에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대구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성이다, 기쁜 산골 아시죠? 뭐 아무래도 조금 뭐 구분에 혼단위에서 뭐든지 경기 쪽에 서울로 유입이 되고 지방 위성도시에서 광역시 쪽으로 유입이 되듯이 인구는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되는데 대구의 인구가 뭐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인구 유입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나 서울 주변에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를 반복해서 인구가 감소 된다고 느끼는 것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런 인구 유입 자체가 결국은 대구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던 투기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뭐 이런 인구조차 하나 가지고도 카드락하는 뉴스로 모든 것을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 실질적으로 아파트, 최고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마찬가지 6주평 기준에 35,017억입니다. 평수가 수승구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상 마찬가지. 어느 정도 가격이 만족으로 뛰다가 결국은 급락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마찬가지 중구나 달서구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미분양이 났을 때 중구에도 아파트 미분양 3억대 마찬가지 달서구에도 미분양 3억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시키기 위해 작업을 하는 세력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인분도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회사에 동의어마어마히 많았죠.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할바생을 통해서 명의신탁 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반 미성년자들을 제외하고 20살 이제 성인이 된 입장에서 아파트를 첫 구입하면 생의첫 아파트 구입으로 해서 저금리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뭐 그때 제가 듣기로 명의신탁하는 비용으로 명의를 빌려주는데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해서 명의신탁 빌려주고 아파트 구입을 해서 아파트 미분양을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수의 이론으로 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맞춰주면 좋겠지만 저는 뭐 크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예전부터 오래 부동산을 했던 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승구에서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단한 번도 대구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옛날에 어떤 데이터만 믿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사실 미눅눅치 않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다닐 필요가 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월드마크 4월달 실질적으로 거래됐는 건 전세가 2억 5천 84. 그는 세편 기준이죠. 2월달에 거래가 한건 됐는게 다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다. 우리가 월드마크 뭐 그래도 카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높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4월달에 거래가 한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전세 위주로 거래가 있었고 거래가 없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위가 월성 이편한 세상. 14억 7천만 입니다 14억 7천만 원에 실질적으로 예전 아파트 금액을 뭐 생각하면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은 꾸준히 거래가 됐다가 전세는 급하락했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 거래가 됐는 것은 65평에 14억 7천만 원. 2월달 한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는 뭐 거래가 또 없는 걸로 나오죠. 전세 거래만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3위가 월드 옆 나온 프라이빗 보면은 이런 그래프는 사실 이게 유스에서도 뭐 많이 봤을 겁니다. 실제 뭐 금액 띄우기에 작업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같은 경우도 실거래를 들어가서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은 국토해양구의 실거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실제 제대로 된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격 띄우기에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21년도에 거래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던 걸로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 1월 달에 거래가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플은 100% 맞는 게 아닙니다. 4월 4위 월성 삼정 그린 코아 바운티. 옛날엔 장미 아파트 뭐 우리 아파트 이런게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다 외국어 입니다 이런 아파트도 마찬 가지 거래가 급상승해서 한두 건으로 이루어 졌다가또 이까지 찍었죠 하나 찍어 놓고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마찬가지 21년 5월 22년 3월 외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거래, 실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100%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멘튼 플레이스 감사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실제 거래가 이거는 뭐 4위, 뭐 5위 거의 뭐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이고 21년 12월에 이거 5천 하나 있었던 게다고요 여기에는 사실, 뭐, 22년 3월 달에 있었는 걸로 43평, 30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기 월성 협성 포레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지만, 은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은, 한 건이라고 적혀 있죠. 4월 달 5억 8천. 그리고 기존에는 전세 3억 3천. 그리고 4월 3일에 5억 8천이 한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도 5억대 5억대 84 bc 84a 84 32평 3평의 기준에 아파트들이 가장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누가 저한테 문의를 한번 주셔서 25평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어떤 분은 또큰 평수로 가야 되냐 큰 평수로 가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분은 예전에 부산 2부나 그리고 수성구에 있었던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급상승했는 것을 보고 그에 발맞춰서 투자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다가는 다시 평생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거래가 되는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평생 살집을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와 용산 캐슬 7억 7 7 8천 5 0 4월달 48평 2 9 층.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84에 기준 84 기준으로 5천의 억 거래가 되었다 여기서는 최고가의 거래가 되는 아파트 금액만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전세 거래가 있었고 그래도 1월달에 6억 3천 2월달에 똑같은 어떤 타입의 평수 청수도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1억 차이가 나게끔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뭐 전세는 급하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뭐 올라갔다 가 전세는 뭐 급한 대로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뭐 5개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 안 나간다 그럼 4개 놔야죠 4개 안 나간다 3개 로놔야죠 전세는 결국 은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기 때문에 의 개입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급상승을 하다가 급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사실 함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월드 아이파크 월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하다가 급상승 한번 하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사업구천에 mm가라 두개있었수로 나오나? 아, 여기 보시면 보자. 3월달에 5후 기천 하나가 있었고요. 2월달에 5후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가 없이 전세 거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이 우방송현 하이츠 77평 6층의 7억 4천래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건 최고가를 찍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방송현에 지금 보면은 80 50 부터에 마찬가지 매매 금액이 2억 8천 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전세를 2억 8천 얻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매물 자체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많이 보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약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받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뭐 4억이다, 5억이다. 근데 그 아파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절대 현 기준 시가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대부분 현재 아파트 가격에 50% 정도의 기본적으로 전세를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전세를 얻을 때는 뭐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방송연 뭐 구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최고가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으로 72평에 7억 4천 뭐 22년 1월달 22년 3월달 마찬가지 7억 천만원의 거래가 되었는 걸확인할수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확인을 한번 해봐도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22년 4월, 22년 3월, 22년 2월 전세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가격대는 55,000에 55, 84타입인데 똑같은 84타입이죠. 흥수도 조금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 누가 한테 물어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는 하락하고 있고 물론 월성동 뭐 어떤 이슈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슈에 결국은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한대물량의 장사 없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었지만은 사실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은 어느 정도 보더라도 어떻게 급변하는지는 아무도 확인은할 수는 없죠. 그리고 현재 이 거래 금액은 실제 근자에 아니면 그 전에 최고가를 찍은는 금액으로만 확인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8485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32평의 아파트들.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데도 불구하지만은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그나마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견딜지 결국은 금매로 나오는 매물들로 인해서 가격이 끝락할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월성프루지오도 마찬가지 40평에 7억 26천 최고가를 찍었지만은 이제 보게 되면 4월달에 4억에서 4억 3천. 어 여기는 그래도 큰 변동은 많이 없네요. 그리고 4억 3천에 전세는 3억 3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예, 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작 단계라고 뭐 얘기를 했지 싶은데 과연 이 시점이 얼마나 빨리 올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계약금 10%만 걸어도 5억대다, 4억대다. 4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번 사례들도 있었고요. 2억을 번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 주변에는 뭐 그때 뭐 돈을 어마어마히 벌었다. 당식고헴치기였다 물론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어, 자기 분야에서 돈을 다 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뭐든지 모르는 게 있다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척건이 없다면 유대관계를 해서라도 척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물론 제 주변에는 당연히 다 부동산이고 건축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뭐떴 다방 이든 아니면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뭐 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부도가 난 분들도 있고 망한 분들도 있고 사실 떨어먹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낸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지만 은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무조건 카드라 하는 얘기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골다리도 두드려보면서 내야 되는, 나는 옛날 말이 대시 지금은 더욱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돈을 벌수 있다면 벌어야 되고, 팔아야 된다면 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향후를 다시 도모해야 되고요. 구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정보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저야 뭐 이렇게 대강 설명을 하지만은, 뭐 이런 어플이든 국토청 뭐 아니면 뭐, 대구시 홈피, 어느, 모든 걸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플이 또 100%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대부분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지만, 은 물론 통계청이든, 대구시청 홈피든, 뭐든지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다니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리고 시행사들, 주변에 사돈의 팔촌,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여서 정보를 들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주변에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력을 믿을 수 있는 부분도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움직여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 월베이 차에 파크 4 0평에6억 8천 4월달에 뭐가 4월달에 5억의 거리가 됐고요84 자가지 평수는 틀리죠 84 뭐 32평 3평 기준이고 4 0평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가를 찍는 것으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거래 나온 것은 2월달 5월달 뭐 이래 확인을 해보시면 4월 3월 2월 꾸준히 어느정도 거래는 됐지만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육전력 ioc 장아지 이런 그래프는 사실 오리지널 거래가 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41평에 6억 7천. 그리고 3월달 2회 거래된 건 없습니다. 그 전자는 뭐 5억이든 6억이든 8사 기준으로 거래가 되었지만은 평균적으로 8사 기준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뭐고층의 평수가 넓은 아파트들이 쉽게 거래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1 5요구방 드림시티. 장가지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래가 되는 상황이있었지만은 45에 6억 5천을 찍고요. 평균적으로 84BC 거래는 거의 없었고, 전세가 3억 5천, 매매가가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지만 2021년 5월 달에는 5억 4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빠졌다.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거래 금액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1623전 거래비, 현두평에 6억 5천, 정상적인 그래프로 진행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22년 2월 달 이후에 거래는 없었다. 59에 3억 7천. 그리고 21년 밑으로는 뭐 전체 거래도 좀 있었지, 큰 거래는 많이 없었는 걸로 보입니다. 없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예뭐 2006년도부터 찍어놨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구간은 요구가만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히스텔트 감사. 어 30세 평에 6억 4천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원만 하지 않죠 원만 하지 않고 22년 1월 3월 4월 실제 거래는 되었지만 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거래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인 평균 금액이라 말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고 무조건 필요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내가 돈만 많다면 은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평생에 집안채 구입을 하려는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뭐 투기까지는 뭐 그렇겠지만은 뭐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최고가의 어떤 금액들 부분, 뭐 34평이든 일7평이든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걸 찍든 간에 기본적으로 2월달, 뭐 4월달, 실제 거래 금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플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사실, 내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야 될집 내가 구입을 해야 될 집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나름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하려면은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홍개청에도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한번씩 확인해 보고 현재는 결국은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기다리면서 이런 정보나 대강 한 번씩 보고 실제 타이밍이 언제가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파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때 내가 사야 되는 타이밍이냐.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타이밍이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쯤에서는 팔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의 정보력이 어마어마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도 따라 줘야 되고 시기적으로 온도 여력도 따라 줘야 되죠 하지만 요정도 구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오는 시점에 따진다면 우리가 이 정도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요정도 구간에서 구입만 해도 이렇게이 정도에서만 구입을 해도 충분히 구입이 뭐 구입을 했을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으 그래서 마이뭐 제가 이거 뭐 설명을 실시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뭐, 뭐 문서를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준비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이게 뭐 편집을 하려면 힘들어서 아무튼 요점에서 우리가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요쯤 에서는 팔아야 되는 구간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는 구간도 우리가 이쯤에서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구간이 생긴다면 이쯤에서 충분히 사더라도 저렴하게 사는 금액이다. 물론 욕심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서 이쯤에서 딱 팔고 나오고 이쯤에서 또 사고, 그래가 다시 어떤 주기적으로 봐서 이쯤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저조차도 그 정도 정보력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보시고 어느정도 지식을 쌓으시고 그대로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어느정도 어리에나 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물론 비단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투자든 다가구 주택이든 아니면 토지든 아니면 택지 개발의 어떤 토지든 주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보는 분들은 아파트를 보고 계시지만 은 그리고 현재도 상가주택을 구입을 하는 분들은 또 상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다시피 대구에서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게 현재 상가 그리고 또 상가 분양을 생각으로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것도 결국은 상권과 위치, 어느 정도 정확한 이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매고 장에 가다 보면 은 결국은 공구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남구서구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